의 흔한 아동구 흔한 교사들의 회의 시간. 다음 주에 이제 소풍 가기로 했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 됐습니다. 나라 어린아는 주제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했고 그리고 남산으로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떤 좀 프로그램 좀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그런데 저희 회의 몇 시에 끝나나요? 어한한한 한 시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그 그쵸? 예. 네. 아 늦어도 30분 뒤에는 나가야 하는데 맞습니다. 어떻게 말하지? 크 주제며 활동하며 그냥 어. 우리 전생 하는대로 다 따라가면 되겠지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. <웃음> 아이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풍 가야죠 아 그런데 아 우리 딸이 이제 고3이 되었잖아요 아이 다음 주에 또 입시설명회가 있어서 네 입시설명회 꼭 참석해야 돼서 이거 어쩌죠 하이, 학부모로서 입시설명회꼭 참석해야 되는데 아, 아 부장님 그러시구나 아 부장님이 못나오시는 거구나 우리 딸이 참 신앙도 좋고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한거작년에 우리 딸이 청소년도 회장도 하고 학교에서는 반장도 하고 그러면서 성적도 좀 오르고 알겠다고 전장이 기도실 정도는 알겠습니까? 저 아이가 그때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기도모임도 하고 신앙도 좋고 성적도 오르는데 아이고 우리 딸를 볼 때마다 아니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아, 전장이 기도실 적뿐입니다 막 우리 딸도 말입니다 마. 아 데이트 가야 하는데 갑자기 소풍 회의를 지난주에 했잖아 지루한 회의 전도사님은 맞장구 부장님은 딸자라 아, 나라도 아무 말안 해야 회의가 빨리 끝나지 어디보자 다음주 소풍에 우리 반 애들 다 올까? 다희 소희 지원이 은유리 나연이 하열이랑 지수 소풍가서 애들이랑 뭐 먹지? 치킨 피자 아, 이렇 치킨 좋아할까? <목소리도> 하, 회로 돌아가야 되는데, 아, 어떡하지? 그래서 다음 주 소풍에 제가 아무래도 입시 설명회를 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참석을 못할것 같습니다. 조상님 대신 우리 딸래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후원도 좀 하겠습니다. 아이고 우리 부장님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겠네요 따님 위해서 그리고 아 그럼 우리 부장님이 뭐 따님 위해서 기도 해드리고 우리 소풍 기하기로 그러면 좀 돌아가 볼까요? 어, 선생님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애들 거기 말고 롯데월드 좋아하는데 믿음 생활과 상관없다고 싫어하겠지? 응말안 해야지 아이고 그래도 좀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아예예아예도 선생님 근데 저희 장소가 어디였죠? 어? 아, 저, 저희 남산으로 가기로 했잖아요. 아, 네. 아, 맞다. 남산. 저희가 9시였나요? 10시였나요? 아, 저 10시에 가기로 했잖아요. 아, 네. 네. 아 맞다. 맞다. 여 네. 하나도 아, 아, 안 듣고 있어. 대박. 하나도 안 듣고 있었어. 어, 그러, 그러실수 있죠. 그래서 가끔 저도 까먹기도 하고 하니까 좀 기억 안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희들 뭐 반별로 그렇죠? 반별로 그 음. 식사 준비하기로 한 거잖아요. 반별로 사 준비하고 근데 밥 먹고나서는 또 보물찾기 하기로 했는데 그쵸? 음. 역시 우리 전도사님 보물찾기 좋습니다 크, 너무 좋죠 근데 막 제가 시간이 벌써 1이 돼가지고 우리 딸 학원을 데려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회의하기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교사님들 죄송합니다 대신 전사님 제가 후원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할테니 우리 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장님 가셔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지금 요 얘기 좀 해야 마무리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저 저, 선생님 저, 저도 다, 다 좋고요 좀 약속이 있어서 저도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음, 뭐두분 가시는데 오늘 회의 더할수 없을 것 같고 이쯤 하시고 다음 주뭐 다음 주 없고요 그럼 다음 얘기 하시죠 음. 아 지금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회의 자료 뒤에 보면 그 작년 소풍 그 계획 음. 그런 자료들 들어가 있어요 좀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카톡 보낼게요 네. 아 카톡 좋다 아예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네, 생님 네. 연락 주십시오 예, 네, 네. 수고하셨습니다 네. 아 오늘 회의도 망했네